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다 풀어봐서 알겠지만 좀 평이하죠. 그러니까 좀 쉽죠? 그러니까 쉽다는 것의 기준이 음, 개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이하게 냈고 뭐 특별히 1페이지에 함정 개념에 함정, 오개념물어본 것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킬러 문제라든지, 33페이지 쪽에서 좀 애매한 이런 문제를 내는데, 그런 경우도 없어요. 그리고 킬러 문제에서도 이게, 와, 이거 좀 산뜻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문항들도 없고, 그냥 기존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문제들, 그거를 좀 다시 한번더 재해석을 했다든지, 한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조금 여기 시험 봤을 때 내가 점수가 좀안 나왔다는 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이 좀 부족하다고 라 생각을 하시고 까먹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앞에 후다닥 다음 이제 평가원 시험 대비를 해서 개념 쪽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뭐 개념적인 거 특별히 실수하지 않고 뭐 점수 잘 나온 친구들은요 현재 학습 방법 그대로 해서 어 이제 계속 학습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응. 일단은 뭐 이제 문제가 쉬워가지고 특별히 뭐 언급할 게 별로 없어요. 예. 1번 문제부터 그냥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1번 문제는 이제 그 기억하고 니은하고 티에스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 기억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싸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이제 탄소화물에서 우리가 배우는 수준 내에서 끝에 COOH. 그니까 러 수능에서는 아세트산이 이제 메인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대로 산이니까 액성은 무슨 성이겠어? 산성 그리고 더불어 주의해야 될것중 하나가 우리가 배우는 그 범주 내에서어 아세트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예여 중성이다. 염기성 아니에요. 중성이다.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산화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산화황에 대해서 특별히 볼건는 없고요. 디귿 보기 자체는 탄소화물의 합 정의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의 정의가 탄소가 주축이 돼서 구성된 화합물이잖아. 그런데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탄소가 없으니까 n 는 탄소화합물이 아닌 거죠 뭐. 그래서 대것은 땡. 그래서 맞는 건 기억하고 내연되는 거예요. 뭐 이게 쓸 것도 없지 다음 2번 갑니다. 자이번 같은 경우는 실험이고 그림이고 뭐 장황한데요. 실험 도구 찾는 거예요. 실험 도구.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열량 측정 도구를 찾아라. 열량계 찾아라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열량계니까 온도 측정했다 했으니까 온도계에 있는 이게 열량계죠 뭐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림이 이제 물의 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실험 장치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물질의 뭐 전기 전도성 그거 측정 아 전기 전도성이 아니구나 화학 전지다 이거는 전지 이거 그러니까 화투에서 하는 거고 4 번은 전기 분해 쪽에 들어간 장치 그렇죠 물의 전기 분해에서 H관 요거 쓰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중화 적정에서 쓰는 실험이죠 뷰렛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산 그래서 뭐 답은 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요. 자, 이 문제는 개수 맞추고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인데 아주 기초적인 문제. 그러니까 개수 하나 맞추시고 그다음에 그 주어진 자료 가지고 기본적인 양적 관계 계산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는 음, 꽤 전에는 한 문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제가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학 반응식과 양측 관계를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계산 정도는 좀 해놓기를 바래요 자, 개수부터 먼저 맞추게 되면, 어, 일단 황이 12개 있으니까, 여기도 황 12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A는 12 이렇게 쓰시면 되고, 수소가 24개 있잖아. 근데 반응물, 생성물에서 수소는 여기에 12개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12개 있으면 되니까 small b는 그렇죠. 1이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개수를 맞췄고 그 다음에 이 반응에서 12몰의 h2s가 애가 전부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전부 다 사라졌다. 그럼 h2s가 사라졌는데 이 변화, 몰수의 변화가 개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개수는 10인데 애도 10이잖아. 똑같네. 한 배죠. 한 배.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개수에 1을 곱해서 왼쪽 건 빼고 오른쪽 건 더하면 되는 거죠. 그때 생성되는 시아 포도당의 양이 녀석 물은 거예요. 그럼 애도 이 개수에 한배 시켜버리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1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요. 자, 4번은 전자배치 쪽인데 전자배치는 여러분들 따실 때 제일 첫 번째 파울리의 베타원리 따라서 하나의 오비탈내에 이렇게 생긴 게 있느냐 자, 따라서 가는요. 위업스핀이두 개가 하나의 오비탈 내에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그수능고려 문제 풀이 때는 이것만 따지시면 되고 원래 의미는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죠. 따라서 가는 먼저 파울리부터 걷어내 버리는 겁니다. 뭐나하다는 파울리에 어긋난 게 없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사항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파울리에 어긋나는 건 얘는 바닥 상태도 아닌 거고 다음에 들뜬 상태도 아니라는 거.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전자배치할 수가 없다 이거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싸움의 원리. 그래서 앞쪽 박스를 다안 채우고 넘어가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ES 안 채우고 그 다음 오비탈로 넘어갔기 때문에 N은 싸움에 어긋났다. 그래서 들뜬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훈트 규칙 보는 겁니다. 훈트 규칙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때라는 그전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비탈 하나짜리 1 s 2 s 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준위가 같은 이 오비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 한 P오비탈 정도 보시면 돼요. 따라서 P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어 빈방 놔두고 그러니까 홀전자를 최대한 많이 해라 이런 개념인 거니까 따라서 빈방 놔두고 짝짓지 마라 이거죠. 순서는 왼쪽부터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살짝 물어본 게 다예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친구들은 왼쪽부터 무조건 차례대로 채워야 되니까 두 개짜리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라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오케이. 따라서 다는 싸움도 파울리도 그리고 훈투도 만족하니까 얘는 바닥 상태가 되는 거지만 자, 그러면 바닥 상태 전자배치는 예, 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들뜬 상태는 나. 그래서 다하고 나에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화학결합 모형을 보고 각각 누군지 우리가 따지면 되는데요. 뭐, 일단 우리가 뭐 쿠시 워오리간 음, 분자가 누군지 찾는다 치면 껍질 하나인데 전자 하나짜리니까 얘는 누구지? 수소 얘기하는 거고 얘는 2주기에서 하나 본인 전자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으니까 질소 자 얘는 수소고요. 본인 전자가 얘는 여섯 개가 있으니까 2주기 16족 산소 H2O죠. 그 다음에 A는 이 끝이 수소구요그 다음에 본인 전자가 하나, 둘, 셋, 네개 있으니까 탄소고 N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니까 질소에 차시면 되고 사실 여기서 질문 같은 경우, 질문만 보고 봤을 때는 뭐 누군지 안 찾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의 분자 모형은 평면 삼각형이 아니는데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무슨 불? 그렇죠. N은 삼각뿔 형태. 그래서 평면 삼각형이 아닌 거죠. 뭐. 입체구조금. 다음에는, 나는 극성분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배우는 요 정도 수준에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중심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야 되고, 무극성분자의 조건. 그 다음에 주변에는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무극성분자다. 이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극성분자로 판단하시면, 현재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나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꺾였고 비대칭 구조라고 하는 거잖아그 그치? 따라서 극성 분자에다가 맞죠. 다음에 이귿 결합각은 다는 직선형이거든. 요 녀석이 이렇게 단일 결합이고 이게 삼중 결합이라서 직선형이니까 결합각은 몇 도? 180도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나는 직선이 아니죠. 그림은 직선처럼 그랬지만구분형이었잖아그 그치 그래서 대략 104.5도 따라서 다가 나보다 크다. 더그로 어, 맞는 말이죠. 그치? 그래서 답은 니하고 디귿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자,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용용과정. 이때 뭐, 여러분들 좀 주의사항 중 하나가, 이거 분자야, 원자 결정이야, 이온 결정이야? 그렇지, 이온 결정이잖아. 따라서 이온, 말 그대로 이온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NA는 나트륨 원자가 아니에요. NA 플러스고, 여기 있는 CL도 CL 원자가 아니고 CL 마이너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가 바로 고체가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열을 가했다 했으니까, NA, CL은요, 예, 액체.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액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용융 과정에선 전자가 이동하는 일은 없죠. 애초부터 벌써 NACL 형성이 된 순간, 전자 이동은 벌써 끝나버린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내가 전기분해했더니, 플러스 극에선 CL2 기체가 나오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선 NA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 관계까지 따지면, 예를 들어서 네가 1몰 내가 분해했다 치면, NA 1몰이니까 너 1몰인 거고, CL 1몰이니까 너는 2분의 1몰이 있다라고 양적 관계까지도 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에 응고했더니 고체가 됐대요. 이제 문제 갑니다. 기억. 이것은 CL2, 비금속끼리 붙었으니까 무슨 결합하고 있지? 공유결합하고 있죠. 따라서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이다가 맞죠. 다음에는 전기전도성은, 기억은 고체, 이용결정 고체는 전기를 안 통하잖아. 따라서 n 는 빵, 되는 버리는 거고 전기 전도성이 없다. 다음에 니은 어디 있니? 그렇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따라서 니은이더 크다가 됩니다. 틀렸죠. 다음에, 연성. 연성과 전성이 좋은 건 우리가 금속이잖아. 따라서, 기억은 이온이니까 부스러지기 쉽다. 연성, 전, 연성과 전성이 없고. 다음에, 리얼은, 예, 금속 나트륨이기 때문에, 고체 나트륨, 연성과 전성이 있죠. 따라서, 기억이 리얼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돼버리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가 되는 거야. 됐죠? 다음. 자, 이거는요. 그, 아까 앞에 봤던 문제는 껍질이 몇개 건지 다 알려줬는데, 애는 껍질은 아니고 가장 바깥쪽 전자 개수만 알려준 거거든? 따라서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건 족밖에 없어. 몇 주기인지는 알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좀 주의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쓱 보고 2 e 마이너스니까 산소구나, 뭐 이렇게 막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3주기에서, 이 3주기. 쿠쿠 선이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니? 그래서 2주기하고 3주기에서 내가 반뚝 자르면 그렇죠. 왼쪽은 세이금속을쓴 거고 오른쪽은 비금속 쓴 거거든요. 그렇지? 나는 거고. 이 3주기 원소 x, y, z가 있는데 왼쪽은 x, y 이용결정이야. 그러면 x2+, 그러니까 2+, e 그러니까 2족 원소인 거고. 2족, 다음에 y는 2-, e 그러니까 N은 16족 원소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종 원소가 2주기도 있고 3주기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각각이 누구냐라고 따져봤을 때첫 번째 원자 번호가 x가 y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 거야. 따라서 x 금속이 비금속보다 원자 번호가 크니까 x는 그렇지 3주기에 배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2주기 3주기 2족이니까 막아내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y는 2주기에 배치시키면 되지. 그렇지? y는 요 위치. 따라서 y는 누가 되지 예, 산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결정 볼때세이 마이너스는 보지 말라고 했잖아 <웃음> 그렇지 따라서 일단 이렇게 붙었을 때 애도 요거 빼고 보면 어 애도 17쪽 플로린이 뭔가 단위 이 17쪽 애도 17쪽 원소 위치가 돼버리는데 그다음에 이거 보는 거라 했잖아요. 이것만 보게 되면 본인 전자가 7개라서 17쪽, 얘도 7개라서 17쪽인데 실제로 보이 마이너스, 즉 전자가 한개더 들어와서 17쪽인 거야. 그럼 원래는 한개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에서 원자가 전자수를 한개 빼줘라. 그럼 한개 빼주면 16쪽이 되는데 방금 한 것처럼 Y가 16쪽 원소잖아. 따라서 Y는 16쪽 산소. 그럼 Z는 몇 쪽? 17쪽이다 해서 Z위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럼 Z는 17쪽인데, 위냐 아래냐 따져봤을 때, 원자번호가 Z가 제일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Z는 아래쪽에 있구나 하고 위치 잡는 거죠. 그러면 17, 3주기 17쪽이니까 Z는 누구? 염소구나. 됐죠? 그래첫 번째 기억, X는 마그네슘이다 해결이 되고 Y는 비금속이다, 음이온이니까 해결됐고요. 다음에 Z는 염소니까 수, 헬리, 벨봉 따져보는 원자번호몇 번? 예, 17번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전부 다 되는 거야 알겠지? 슥보는 이거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더 복귀해서 볼 때에는 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따시는 거한번 정도 훈련 한번 해봐요. 다음 넘어갑시다. 자두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된 녀석들 내가 해석을 하는 건데 첫 번째 1번 여기죠. 분자당 구성 원자수. 그러니까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라는 건 A, B로 구성되어 있는데 A가 한개더 붙었거나 두 번째 B가 한개더 붙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가나가.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 같은 질량에 들어 있는 B 원자 수거든. 그 왼쪽 같은 경우는 A를 좀더 많이 담고 있는 녀석이고 오른쪽은 B를 좀더 많이 담고 있잖아. 즉 왼쪽보다 오른쪽이 B의 비율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질량에 들어 있는 B 원자 수가 많아지려면 B 원자 수가 많아지려면 그렇죠. 즉 B의 비율이 큰 녀석을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1g 에 들어 있는 B 원자 수가 오른쪽이 더 크다. 여기두 번째 포인트죠. 이걸 가지고 알수 있는 것이 아, 나가 가 보다 B의 비율이 더 크구나. 따라서 나는 AB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는 B의 비율이 적은 A2B가 된다. 요거 찾는 겁니다. 다음에 3번은 요 수치, 23과 44라는 요 수치를 해석을 하는 거거든. 이거 해석할 때 쌤이 뭐라고 했어? 요거 먼저 해석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B 원자 수가 몇 개냐 먼저 해석하라고 했잖아. 따라서 가는 B 원자 수가 23개래. 금럼 B 원자 수가 23개가 되려면 그럼 분자 수는? 그렇죠. 23개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석을 해서 금럼 B 원자 수가 몇 개야? 그럼 그거에 따른 분자 수는 몇 개야?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하라고 했죠. 그럼 오른쪽도 여기에는 B 원자 수가 44개가 있대요. 44개. 그러면 분자당 B가 2개 있는 거니까 N은 그렇지. 분자 수가 4 4면 된다 이거잖아요. 44. 아이고 분필이. 대체? 그러고 나서 세컨드 뭐 한다고 쇼 와서 1 g 숫자 이런 중요하지 않아요. 둘다1 g 으로 질량이 같더라. 아너 덩어 너 23개 하고 너 44개가 그냥 저울 그림이잖아요. 저울 그림 이런 식으로 질량이 같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뭐 있어? 질량 같은데 애는 23개, 애는 44개. 왜 애가 개수가 더 많아? 가벼우니까. 오케이. 따라서 23개 44개가 질량 가 소리 아, 44개가 아니고 22개죠. 이상하더라. 22개. 그래서 이들의 질량이 내가 같아지려면 그렇죠. 그럼 애가 좀더개수가 많은 이유는 가벼우니까 애가 더 가볍네요. 미안해요. 그러면 23개 22개가 질량이 같대요. 그럼 분자량비는 그렇죠. 22대 23. 따라서 너의 분자량이 22면 너의 분자량은 2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죠 뭐. 그래서 뭐, 아버지 계산하시면 돼. 2a 더하기 b가 20이고, a 더하기 2b가 23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해보시면, a 하나 무게는 7 나올 거고, b 하나 무게는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됐죠? 네, 이게 바로 뭐, 원자량 비죠 그럼 해석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가가 누구냐? 요거 묻는 것이요. 비율이 누가 더많냐 그래서 가는 A, B 다 해결이 됐고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벌써 같은 질량 맞춰놨잖아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23, 22로 예, 23대 22가 니은더 맞죠. 다음에 이건 원자량비는 A와 B가 7대 8입니다. 얘는 반대로 써놨네요. 8대 7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맞는 건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야. 됐죠? 다음 넘어갑시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산화하는 반응식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산화수 막 산화수 증가 산화수 종합과 감소한 산화수 종합이 같도록 저산화수변 산화수가 변한 원자수를 일치시키는 거지. 그다음에 세컨드로 우리가 나머지 원자 수를 일치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산화수가 누가 변했는를 찾아봐야 되는데 참고로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면 산화수 규칙 있잖아. 원소는 0이고 그렇죠? 이런 등등에서 첫 번째 원소가 보이면 걔는 산화수가 변했을 거야. 왜 원소의 산화수 빵이거든. 그럼 여기 화합물에서 화합물 아니네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산화수 Cl이 변했어 이렇게 체크해 놓는 거죠 뭐. 그럼 마이너스 1이 용됐으니까 얘는 산화수가 1 변했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는 마이너스 2고 수소는 1이고 그 다음에 1족 금속은 플러스 1 등등 등 해서 산화수 규칙 나와 있잖아요. 그런 원소들은 화합물 내에서는 산화수가 잘안 변하죠. 따라서 그런 원소들을 제외한 녀석들을 포인트 잡아서 잘으시면 돼요. 다 굳이 다안 써도 되죠. 그래서 수소 산소 다쓸 필요 없이 그 외의 원소들 망가니지가 있잖아. 따라서 망가니지 산화수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산소는 하나당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에서 마이너스 8 그럼 전체가 마이스1 되려면 망가니지 하나의 산화수는 플러스 7이면 되죠. 그런데 얘가 N 플러스인데 요 N에 대한 값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망가니지가 5만큼 줄었다고. 그럼 제 산화수가 7인데 5가 줄면 N은 얼마? 그렇지 2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기억 N은 2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망가니지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5 줄었거든. 그러면 전체 산화수 총합이 같으려면, 각각 원자수의 비는, 그렇죠. 5대1이 되면 되죠.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같게 되는 거거든. 이때 녹색으로 쓴 2호 대1이망가니지와그 다음에 CL. 즉, CL과 망가니지의 원자수 비가 되는 거야. 따라서 CL과 망가니지의 원자 수비가 5대 1인데 CL이 10개라고 돼 있잖아. 5가 아니고 10이라고. 그럼 망가니지는 몇 개? 두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온 망가니지가 두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보낸 것도 두개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온 CL이 10개니까 N은 10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럼 이제부터 나머지 원자 수 맞추면 끝이죠. 그럼 원자 수 2, 4, 8 산소가 8개니까 여기 D는 8이라고 쓰시면 되고 수소가 16개죠? 그러면 여기 C돈, C는 16이라고 쓰시면 개수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여튼 여러분 그 산화환원 쪽 같은 경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산화수 계산 빨리 하는 연습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화환원 반응식에 적용해서 그 조금만 하시면 즉 산화수만 빨리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훈련만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시면 이런 문제 정도는 그냥 휙 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풀어야죠. ㄴ. CLS 하나수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플러스 2가 아니고 1만큼 증가하다가 되고 다음에 A 더하기 C가 얼마죠? A, C? 예, 18 나오고요. 다음에 B 더하기 D? 18하고 8이니까 18이죠. 그래서 이두 개는 같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 갑니다. 자, 중화적정 실험인데 문제는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보면 음, 아세트산 1 0 m l 중화적정은 음, 속도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도 쪽하고 중화적정은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가지고 음, 속도감 있게 풀수 있도록, 오케이? 그 그러니까 풀이 흔적이 많이 줄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넣었는데 0 5 m 농도 NAOH를 썼어. 그런데 여기에 22mm 넣으니까 반응이 끝났다는 거거든. 그러면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개수가 나오잖아. 그럼 NaOH 몇 개? 0.5 곱하기 22니까 11, 그렇죠? 미리몰이죠. 따라서 집어넣은 NaOH가 1 1 m 리몰 그러면 이때가 중화적정이니까 OH 개수, H 개수가 타야 되잖아. 그럼 여기 H도 1 1 m 리몰 따라서 아세트산도 1 1 m 리몰 그러면 부피와 몰수 나왔으니까 미리리터, 미리몰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녀석의 몰 농도는 얼마? 0. 오케이. 1.1몰 농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따라서 첫 번째 이 그림에 앞에 화면은 없는데 학생이 몇몰 농도냐?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1.1몰 농도다. 그래서 1.1 돼야 되고 3 4 중에 한 개네요. 그런데 실제는 얼마냐? 1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제는 1이었는데왜 이렇게 많이 측정이 됐냐? 내가 퓨레 가지고 비커에 삼각 플라스크 비커에 넣고 실험을 이렇게 할때 그죠 원래는 내가 여기에 하나만 있어서 이게 10mm만 들어갔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실수로 좀더 많이 집어넣은 거죠. 좀더 많이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실제는 10개만 들어가면 됐거든? 10개만? 그럼 뭐, 10mm니까, 어, 너 10개 있어.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좀더 많이 넣어버려가지고 계산상에서, 어? 여기에 11개가 있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 거죠. 오케이? 1 0 m m 모이 아니고 1 1 m m 모이냐 따라서 원래 정확한 중화점보다 좀더 많이 넣어서 진하게 나온 거야? 조금 넣어서 진하게 나온 거야? 그렇지 많이 넣어서 진하게 나온 거지 따라서 마지막 학생, 적정을 중화점 이후에 중화점을 지나서 내가 스톱을 딱 시키는 바람에 이런 오차가 생겼다. 그래서 요 문제 10번 같은 경우는 오차에 대한 건데 흔히 볼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 중화점 후까지 내가 넣으면 농도가 진하게 나올까? 또는 중화점 전보다 좀 적게 넣으면 농도가 진할까? 연할까?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알겠죠? 문제는 쉬워요. 이게 10번. 다음 갑니다. 네, 이제 11번 갑니다. 11번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보던 그런 유형하고 약간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뭐죠. 하나의 요소가 한개더 들어가 있는데, 실제 수능 시험장 가면은 이런 케이스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3페이지쯤에 배치가 좀 많이 되곤 하는데, 2페이지면 딱요 위치겠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평성, 평상대로 쭉 풀던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시험장에서 반갑죠. 그리고 이건 이렇게 풀면 된다가 머릿속에서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빨리 푸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면 척척척척하고 나오는 거잖아렇치근데 거기에서 문제를 살짝 튼다든지 평소에 A라는 조건을 많이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b 란 조건을 싹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그래서 그럴 때에는 선생님이 수업 때쭉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스킬이나 이런 것들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전공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방역식 한번 쓰시고 오케이? 써가지고 차분히 푸는 게 오히려 시간 더 줄이는, 시간을 더시간더 줄이는 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개념 쪽에 대해서도 그 개념에 대해서 차근히 보는 게좀더 좋죠.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핵심이 동의원소인데 동의원소에서 이제 대다수 문제들은 이걸 많이 묻잖아요. 중성자 수가 같지 않다는 거. 중성자 수가 같지 않으니까 질량 수가 같지 않다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당연히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양성자 수가 같다는 거. Okay?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다 여러분들 쓸수 있어야 됩니다 양성자 수가 같다는 것은 주로 이제 그 개념적으로만 많이 물어봤던 거지만 계산에서도 이걸 써먹을 수가 있거든 따라서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가 같다는 걸 계산에 있어서 조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우리 양성자하고 중성자 나왔으니까 이두개 합한 값을 여기에 써볼까? 질량수에 해당하는 거 따라서 n은 얼마? 20이죠 그렇죠? 그런데 애는 질량수가 44거든. 그럼 현재 질량 전체 양성자와 중성자 합 질량수고 몰수가 22몰이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첫 번째 너는 2분의 2몰이 있어 찾는 거고. 그리고 원자량이 44니까 22몰이 있으니까 질량은 얼마? 아, 22g이 있어 가는 거죠. 따라서 W는 20이 아니고 2 2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보기 X의 원자번호는 2분의 1몰인데 10이니까요. 원자번호는 1몰일 때 개수 따지면 되잖아요. 따라서 얼마?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번호는 20이다. 요건 찾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쭉 연결할 때 n은 질량 같거든 우리가 이제 뭐 질량 같을 때 원자량비가 1대2면 원자수는 2대1이다 쓰면 되겠지만 n은 뭐 원자량이 a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원자량이 A인데 22g 있으니까 너는 몇 몰? A분의 22몰이다.를 한번딱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힌트가 있는 거예요. 즉, 이두개 합한 값을 여기에 쓸 건데 그 값은 몰수에다가 여기 질량수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자연스럽게 A가 치워져 버리잖아. 그렇지? 따라서 너도 두개 합은 2 2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두개 합이 2 2니까 너는 11이야.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됐죠? 자 이제 문제는 디귿인데요. 그래서 저 스몰 A가 얼마냐? 여기서 이제 많이 걸리죠. 근데 저걸 풀때 핵심이 바로 요거예요. 양성자 수가 같다. 즉, X 원자번호가 20이다가 마지막 디귿을 푸는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A는 질량수 얘기하는 거잖아. 질량수 두개 합. 원자 하나당 질량수, 원자 1몰에 있는 질량수의 몰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원자 1몰이 있었을 때 양성자가 얼마? 그렇지 20이 돼야 되는 거거든. 원자 번호가 20이니까. 따라서 몇배 시켜버리면 되지? 예스, 11분의 20배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때 이 녀석도 몇 배? 예, 11분의 20배를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지? 얘는 예, 40 떨어지는 거네, 40. 이 40이 바로 뭐예요? 저거 1몰이 있었을 때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몰수합, 질량수의 몰수가 되는 거지 뭐. 그치? 따라서 요 값이 바로 4 0 s m a l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42가 아니고 바로 40이다. 요게 a. 그래서 요게 요거 뽑아내는 게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한 방에 요거 아는 친구들은 금방 갔을 거고요. 여기에서 걸리는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버리거든. 여튼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는 동위원소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아 동위원소? 양성자수는 같아야 돼? 뭐그 다음에 질량 뭐 중성자수는 달라야 돼? 그런 걸 가지고 힌트 얻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게 11번. 다음 넘어갑니다. 음, 바닥 상태 염소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가나다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뭐 1s, 2s 그다음에 2p 그다음에 3s, 3p 쭉 잡아 가지고 오비탈 가나다를 한번 찾아보면 가나다에서 n 주양자수의 총합이 8이래요. 오비탈이 3개거든요. 오비탈 세개인데주양자수총합이 8되려면 바닥상태 염소에서는 주양자수가 1, 2, 3밖에 없잖아 그럼 가능한 조합은 뭐 있습니까? 8되려면 그렇죠 3, 3, 2밖에 없는 거지 이 하나 케이스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주양자수총합이 8인 걸 통해서 요거 하나 먼저 뽑아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여기에 있는 오비탈이야 너는 나가리고 여기는 오비탈인데 n 더하게 할까? 우리 N 더하기 L값은 얼마 나와요? n은 S 오비탈은 L이 0이니까 1이고 N은 2고 N은 3 나오고요. P 오비탈은 L값이 1이니까 2 더하기 1에서 3 나오고 N은 4떨어지잖아그 그치? 그럼 그거에 따라서 가다가 갔다 했으니 여기에 가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다보다 나가 더 크다 했으니까 애가 나가 되는 거지. 뭐. 따라서 나는 3P 오비탈이다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부양자수 오비탈의 총류가 같대요. 가하고 나가. 그럼 나는 P오비탈이야. 그러면 가도 P오비탈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이 가가 되고 이 p 그다음에 가, 나, 세 번째 다가 이 녀석이 되는 거지. 뭐. 됐죠? 따라서 기억. 가는 3S냐? 음, 가는 2P가 되고요. 그래서 틀렸고 2P. 다음에 다의 자기 양자수. 다는 S오비탈이니까 S오비탈은 부양자수 0이고 자기도 0이잖아요. 따라서 1이 아니고 0대버리죠 세 번째 주향 자수는 나다가 갔냐? 주향 자수함으로 똑같죠. 그래서 디귿은 맞지. 그래서 맞는 건 디귿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우리 요거는 그 pHPOH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 꼭두개다 써라. pH도 쓰고 pH도 o 쓰시고 그래서 위에가 pOH라서 셈이 위쪽에 쓰는 건 pOH값을 쓸 거고 밑에는 pH값을 쓸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 옆에 서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자료 해석을 하는 건데 여기 안나 쓰면 H3O 플러스 그냥 H 플러스도 쓰기 귀찮고 해서 H라 쓸게요. 그 위에는 OH라고 쓰고 뭐 있다 했어? 그냥 뭐 내가 대충 계산하겠다, 뭐 계산하겠다 치면, 뭐 OH로 몰아버리면 OH제곱에 곱하기 1 0의 14승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H로 몰면 위에는 1 쓰시고 H제곱하고 1 0의 14승 곱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두 번째 쌤이 수업 때 요거 좀더 빨리빨리 풀려면 요거 좀더 좋아한다 했잖아. 온도가 25도씨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중화점 물에서 N은 1 0의 마이너스 7승. 그럼 얘도 1 0의 마이너스 7승인데 이 값이 마 x제곱이라 치자고 x의 제곱 이 의미가 뭐라고 했어? x제곱이면 아너 네가 x배가 됐고 밑에는 x분의 1배가 된거 아니에요 왜? 두개 곱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그치? 따라서 네가 2배 되면 너는 2분의 1배 돼야 되고 네가 10배면 너는 10분의 1배 따라서 네가 x배면 너는 x분의 1배 그래서 이 값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이 녀석의 농도가 나온다는 거죠 계속 서 그거 활용을 하면 일단 이 녀석을 제곱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나누기 이해하시면 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그럼 원래 순수 25도 씨에서 순수한 물은 10의 마이너스 7승이거든. 10의 마이너스 7승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빼버리면 pOH는 10. 합쳐서 14니까 너는 4. 그래서 x는 4 떨어지는 거고. 그럼 2x니까 너는 8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pH가 8. 합쳐서 14 나와야 되니까 아 poh는 6 이렇게 떨어지죠. 따라서 y는 10의 마이너스 8승 분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y는 얼마? 100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애도 애도 y니까 애도 100이다 해서 요 값들을 요것도 스피디하게 좀 가셔야 돼요. 보자마자 응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다다다다다닥 하고 나올 정도로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됐죠? 기억 x는 6이다. 틀렸죠? 4고요. y는 100이다가 맞고. 다음에 디귿보기 H3O 플러스의 양은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잖아. 따라서 농도가 몇 배냐. 그리고 부피가 몇 배냐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몇배더 크냐. 몰 농도는 어떻게 되죠? 수소이온의 농도. 이거니까 마이너스 8승이고 마이너스 4승이니까 몇 배? 예, 10의 4승배. 따라서 몰 농도는 10의 4승배. 곱하기 부피는 1200 됐으니까 몇배 10분의 1배 10의 마이너스 1승배 따라서 가가나의몇배 10의 3승배 1000배다 디귿은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뭐 어쨌든 이것도 농도가 아주 기본 문제인데 <웃음> 여기 있는 용질의 양과 더하기 여기 있는 용질의 양 합한 값이, 합한 값이 여기 있는 용질의 양이다 해서 계산하면 되죠. 뭐. 따라서 용질의 양 합해서 계산하면 <웃음> 미리몰 쓸까요? 그냥? 0.3 곱하기 500 곱해버리면 되니까 얼마? 150미리몰? 다음에 5g이에요. 5g이면 NaOH 화학식량이 40이니까 몇 몰이지? 8분의 1 몰, 58이 40이니까. 그럼 여기에 1000을 곱해버리면 미리몰 나오잖아, 1000을 곱해버리면. 따라서 얼마? 125mm몰. 그러면 합쳐서 150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 25mm몰. 25mm몰인데 부피는 250ml야. 그럼 부피 분에 몰수하면 되니까 ml미리몰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 미리 씌워져버리니까. 따라서 250분의 25니까 A는 얼마? 0.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 농도하고 중화 적정은 그냥 퀵하고 갈 정도로 계산 연습 많이 해 놓으세요. 같은 문제 가지고 여러 번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푼 흔적 얼마나 줄이냐 보시고. 다음. 이것도 뭐 개념적인 건데 별거 없죠. 음, 참고로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시간에 따라서 세로 축을 우리가 속도로 하면 이렇게 일정한 속도, 온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속도도 일정합니다. 이걸 내가 증발 속도라 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 될 때까지 응축 속도는 올라가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요 지점을 저긴 T라고 돼 있네요. T초라고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증기의 양, 어차피 물의 양은 별 차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따지면 돼요, 사실은. N은 뭐늘 거고 N은 좀줄 거고요. 그렇지요? 이둘다 아, 질량이구나. 질량이면 뭐. 뭐 는만큼 줄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위에 거 하나만 따지시면 뭐 같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 보는 거잖아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잘라 처음에 1초 동안에 이만큼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다 이만큼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이만큼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요만큼 날라간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는 건 맞거든요. 따라서 1번은 나가리고요. 그치? 자, 그런데 5번도 나가리고요. 그런데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느냐? 1초 동안에 이만큼, 그다음 1초는 요만큼, 그다음 1초는 요만큼, 그다음 1초는 요만큼 에서 증가하는 양이 셈이요구 했었잖아. 수증기의 몰수. 즉,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일정해진다고 라 했지. 그치? 그게 직선도 아니고요. 따라서 이 그래프가 만약에 직선이 나왔다 하면은 항상 증가량이 일정해야 되거든. 이 면적이 일정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런데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4번 나가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T초에서 동적평형인데 오바돼서 동적평형이 돼버렸잖아. 평형이 되면 양은 일정해야 되거든. 그치? 따라서 3번 나가리. 그게 맞는 거 2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오케이? 따라서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수증기의 변화량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5번이죠. 다음 가요. 이 문제는 요 음, 샘이 보는 순간 분자가 누군지 찾아야 되나 이랬는데 밑에 보기 보니까 안 찾아도 돼. 전기음성도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기음성도가 뭐냐? W에서 뺐다 이거죠. W, 이 녀석이 w 거든 W에서 다른 원소 뺐을 때그 값이 얼마냐?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아더큰거 뺐구나. X가 W보다 크구나. 다음에 음 0.5 나왔으니까 W가 Y보다 크구나. 그 다음에 1.4 나왔으니까 z가, 어, w가 z보다 크구나. 그런데 그 차이가 a보다 a가 더 크니까 w가 z보다 많이 크구나. 따라서 전기 음성도 순서대로 쓰게 되면 제일 큰건 x네요. 그 다음이 w고 차이가 별로 없는 y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차이가 많이 나는 z.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뽑아내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봐라. 오케이? 다 끝났어요? 계속 기억. y하고 w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서로 다른 원소끼리 붙어 있으니까 저이 여기에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생기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생기면 결합은 그렇죠? 극성 공유 결합이죠. 오케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는 같은 원소끼리 붙어 있으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 전기음성도는 y가 x보다 작죠. 그래서 크다가 아닌 거고. 다음에 z하고 x를 붙였어요. 그럼 전기음성도가 X가 더 크니까 a 가 부분 마이너스, n 는 부분 플러스 돼버리는 것이. 따라서 Z는 부분적인 음전화가 아니고 양전화를 띈다가 되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예요. 그래서 16번은 뭐 매우 심플한 건데요. 전기음성도 차이감만 누가 크냐 해서 비교만 할수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2, 3주기 원자가 W, X, Y, Z가 있는데요. 음, 누군지 찾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기적 성질은 핵심이 이 거죠. 그래서 얘가 마그네슘이다. 아니에요. 주기적 성질은 쭉 표시 그리시고, 그래서 X, Y, Z, W 애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따라서 주기적 성질을 보고 이 원소들을 배치시키는 게 핵심인 거지 뭐. 따라서 이제 배치시킬 준비하자고요. 2주기, 3주기라 했으니까 2, 3주기 대충 주기별표 선 그어놓고, 오케이? 자그 다음에 A인데 어쨌든 이거는 첫 번째가 1번 같은 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W하고 X는 같은 족이야. 그 다음에 Y하고 Z? 어, Y는 좀더 오른편, Z도 좀더 오른편에 있다. 따라서 W, X는 같은, 위치, 같은 위치에 같은 위치 있고 그 다음 Y, 그 다음에 두칸더 떼어서 Z가 있다. 그래서 쭉 나열된 걸 보여준 거고. 어, 그리고 18족은 빼라 했습니다. 알았어, 18족은 뺄게. 그리고 제일 이온화 에너지 나와 있죠? 관심이거죠 같은 족이에요. 같은 족인데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W가 더 크대. 같은 족이면 이온화 에너지 위쪽에더 크잖아. 제1도 위에 게 크고 제2도 위에 게 크고 제3도 위에 게 크고 따라서 W가 X보다 크기 때문에 W가 위에 있고 빨간색으로 쓸습니까 W 위에 있고 그다음에 X는 밑에 있다. 이렇게 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W가 Y보다 크다. 야 그러면 얘는 같은 족이라면 음, 왼쪽에 있는 게더 커? 그러면 2, 3 또는 5, 6이다. 오케이? 2족, 13족 또는 15족, 16족이다. 하겠지만, 아직 Y하고 Z의 주기를 결정 못했으니까 잠깐 보류를 하자고. 즉, 요거는 잠깐 보류를 해놓자고. 오케이? 이제 세 번째, 원자 반지름이, 이제 YZ 비교한 게 나왔네. 원자 반지름이. 통상적으로 같은 주기면 오른쪽에 있는 게 원자 반지름이 작거든? 그런데 좀더 오른쪽에 있는 Z가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 나온 거야. 그러면 같은 주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원자만 지르면 내려갈수록 껍질 효과 때문에 더 커지기 때문에 아, Z가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Y는 위쪽에 있구나. 좀 붙여놓을게요. 한칸 차이라서.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마무리. 요거 써먹을 수 있네. W하고 Y. W, Y는 같은 주기거든. 그런데 같은 주기인데 왼쪽 게더 크다면 가능한 거뭐 있어? 2, 3 또는 5, 6.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1 5주이고얘가1 6주이면 그 다음에, 그 옆에가 17족이고, N은 18족이 돼야 되는 건데, Z는 첫 줄에서 18족 원소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애들은 5, 6이 아니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얼마? 아, 2족과 13족. 오케이? 그 다음에 14족, N은, 예, 15족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찾는 거. 어렵진 않죠. 뭐, 쉽죠. 사실은. 그래서 기역 W는 2족 원소이다. 맞고, Z는 3주기다도 맞고 바닥상태 전자배치에서 Y는 홀전자수 1, 빵 1, 2, 3, 2, 1, 0 나오기 때문에 Y는 홀전자수 몇 개? 한개 그래서 1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 성질 같은 경우는 선생이 수업 때한거 교재에 있는 것처럼 문제풀이법 있잖아요. 자료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석을 쭉 들어가시면 어지간 하면 걸리는 거 없이 다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어? 다음. 예, 이거는 이제 분자인데, 분자는 뭐 예측해서도 할수 있겠지만, 그냥 그리세요.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항상, 가나다 순서대로 푸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딱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가는 거거든. 특히 가는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걸 구하려면 적어도 나다에서 뭔가를 뽑아내야 되거든. 그런데 나와다가 잘 보시면 구조가 똑같아요. 오케이? 얼마나 그리기 편하게 해놨어. 구조가 같다니까. 따라서 중심원자가 X인지 Y인지 Z인지 난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 중심 원자 같은 거두개 있을 거고 다른 거두 개가 양쪽 붙어 있겠지 이런 형태라는 거죠 뭐 이런 형태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비공유만 배치시키면 됩니다 옥택 규칙 맞춰서 옥택 규칙은 공유와 비공유 전자쌍 앞서서 넷 쌍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대충 얘는 비공유가 많기 때문에 단은 휙휙휙 그릴까요? 딴딴딴 셋셋 셋. 여기, 둘, 둘, 그려버리면 끝이잖아요. 3, 3, 2, 2, 10상. 그리고, 애도 넷쌍애 어, 아, 4 옥탬 만족해고, 다 만족하잖아. 그치? 아, 네가 다겠네. 다 바로 구했고요그렇죠 그럼 다 구했으니까, 뭡니까? 가운데 있는 거 산소잖아요. 따라서 다는 O2에 F2다. 그냥 바로 나오는 거고요그 다음에, 위에 거는 B 공유가 한개더 적어요. 그럼 B 공유가 적으면, 공유가 더 있으면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공유 한개쓱더 그리시고, 나중에 이것도 한번 해봐요. 공유를 이렇게 그리는 것도. 오케이? 그러면 여긴 비공유 몇상 딴딴딴딴 해서 2, 1, 1, 2니까 6쌍. 저 조건에 안 맞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근데몇번 그려본 친구들은 바로 이 그림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뭐 공통으로 Y가 있잖아요. 아, 그거 빼고요. 그거 안 보고도 이렇게 바로 8쌍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얘는 뭐지? 가운데가 질소고 양쪽이 플로리니까. 너는 N2, F2. 그래서 공통으로 Y가 있기 때문에 Y는 F고 Z는 산소고 그 다음에 X는 질소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N2는 그렇죠. 어. X2는 질소 얘기하는 거지. N2. 공유 3쌍에 비공유 이렇게 2쌍이 있는 거. 그래서 비공유는 2쌍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리는 연습하세요. 훨씬 쉬워요. 분자는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이이다. 해결되지 않? 니은. 가나다에서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거? 음, 여기는 있고, 애는 없죠? 다는 없고, 나는 있고, 가하고 나는 있으니까. 그치? 따라서 두 가지 이다가 맞고. 다음에 디급복입니다. z y 2예요 ZY2. Z가 뭐죠? 산소. Y는, 아, OF2네요. OF2. OF2는 공유 두쌍이 있고, 여기에 비공유 셋, 비공유 셋, 가운데 비공유 두쌍이 있잖아요. 따라서 공유는 2쌍이고 비공유는 3, 3, 2에서 8쌍. 그래서 그 값은 4이다. 디귿은 맞죠. 다 맞나? 네, 답은 기니디가 됩니다.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네 이제 중화반응과 양쪽 관계인데요. 음 몰롱도 주어져 있죠 그래서 샘이 얘기했던 대로 몰롱도 주어져 있으면 처음부터 몰롱도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문자가 막 폭탄처럼 쏟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편하다 따라서 몇대몇대 몇대 몇인지 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에 따라서 어, 너 1인 줄 알았더니 실제 두개야 그럼 나머지 죄다 두배 시키는 게 편하다고 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밑에 쭉 읽어보시면 전체 양에 대한 비이두 가지만 나와 있죠 각각 여기에 대한 B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가 않아. 그냥 크다고만 나와 있는 거지 오케이? 다음에 N은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문제 폼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섞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어. N은 구해봐. 이 뜻은. 가에 대해서 최대한 뭔가를 다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 뽑아낸 자료를 가지고 나를 가서 나에서 이걸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가에 대해서 최대한 뭔가를 뽑아내야 되고 그 가에 대한 정보는요. 이온수 B에 대한 정보는 없어. 그냥 크다 작다고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로 멀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자 변수는 A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okay? 그리고 여기에 있는 H 또는 OH의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개수 나오잖아? 즉, 하나의 식을 내가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럼 변수 하나의 식이 한 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수 있는 게 보이죠? 그게 계산하면은요, 구경권부터 쓰면 0.5 곱하기 30이니까 15. 2 e 마이너스 짜리가. 다음에 N은 뭐 10A라 써도 돼요. 일단 놔두자고요. 뭐2 플러스 e 몇개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첫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플러스도 e 있고요. 이마이너스도 e 있어요. 뭐 산성이면 애가 있을 거고 염기성이면 애가 있겠죠. 그렇지? 그런데 전하 밸런스를 그치? 전하 균형을 내가 맞출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같다고 맞추잖아. 그때 전하량 총합 이렇게 쓸까요? Q는 어, 각 이온의 전하량에다가 그 이온의 몰수를 쓰면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내가 여기에 바를 그리면 이걸 평균값, 전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 즉이 말이 뭐냐. 1가 이온 대신에 2가 이온이 많아지게 되면 전화의 평균이 증가하게 되고 전체 전화량 합이 일정할 때 전화 평균값이 증가하게 되면 이온수는 줄어든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거예요. 야, 2 마이너스가 있어. 1 플러스고. 그러면 개수는 왼쪽이 더 많죠. 너두 개면 너 하나 있어야 되니까. 왜? 애는 하나당 전화량이 크거든.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하면 전하량 큰 녀석이 큰 녀석의 비율이 클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뭘 화학 식량을 뭘해서 저울 그림하고 똑같아. 무거운 녀석을 많이 담을수록 개수가 적어. 똑같은 개념으로 전하량 큰 녀석이 많을수록 개수는 적어. 오케이? 따라서 가 같은 경우는 음이온의 몰농도하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인데 몰농도 나왔으면 무조건 전체 부피 곱해서 개수 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전체 부피는 40으로 똑같잖아요. 따라서 음이온의 몰농도합이나 음이온의 몰수합이나 같고 양이온의 몰농도합이나 양이온의 몰수합이나 같은 개념인 거거든. 따라서 이 말은 뭐냐? 모든 음이온의 몰수 개수가 모든 양이온의 개수보다 크다 이거예요. 음이온이 개수가 더 많다 이 뜻이야. 그럼 왜음이온이 개수가 더 많겠어? 2가 이온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2가 이온의 비율이 적으려면 그렇죠. 1가 이온이 더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1가 이온은 어차피 얘는 안 집어넣었으니까 없는 거거든. 누구시 OH.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온의 특징으로 가는 거야. OH 있으니까 액성은 무슨 성? 염기성. 염기성이면 누가 없죠? 그렇죠. H가 없다 이거죠. 그럼 양이온은 애 밖에 없는 거지. 됐지? 이걸. 자, 그래 요거 하나 뽑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OH 개수 뽑아낼 수 있네. 그럼 여기는 OH 개수니까, 몰농도에 전체 부피 곱하면 되거든. 그럼 몰농도 4분의 1에다가 전체 부피 40 곱하면, 4분의 1 곱하기 40, 10 나오죠. 따라서 OH는 10개가 있었다 뽑는 거고. 그럼 음이온의 전화량 총합은 얼마지? 30. 15 곱하기 2니까 30에 10이니까 40 나오잖아? 그럼 양이온의 전화량 총합도 40 나와야 되니까, 너는 2 e 플러스짜리네. 20개 있으면 되겠다 이거예요. Y가 20개가 있다. 그럼 몰농도 A 구했죠. 어떻게? 10mm에 20개잖아요. 10mm에 20개니까 A는 얼마? 2구나 하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A 하나 구했어요. 대체 묻지도 않았네요. 보니까. 자, 그럼 여기 구경꾼이온는 10mm에 20개예요. 그럼 15mm에는 yes, 30개. 32 플러스 쓰는 거고. 똑같이 3 0 m m 니까 여기는 1 5 2 마이너스 쓰시는 거고 요것만 딱싸봐도 아는 것이 3보다 연기를 훨씬 더 많이 넣었잖아. 그럼 3보다 연기를 더 많이 넣었으니까 h는 없다. 이렇게 찢겨버리시고 그럼 oh밖에 없겠네요. oh밖에. oh를 대충 여기 쯤 자리 마련해 놓을게. 대체? 자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 쓰는 거죠. 모든 양이원의 몰수가 가나가 4대고 근데 가는 양이온이 몇개 있었어? 20개 있었거든. 5배 시키면 되네. 그러면 애도 5배 시켜서 얼마? 아, 나에는 양이온이 45개가 있어. 그런데 애가 30개니까 Z1 플러스가 15개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전화량 총합에 따라서 60에 15니까 75. 그리고 애는 30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얼마? 4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짜리니까 OH가 45개 있으면 돼 하는 거죠. 렇지에요 X는 OH의 농도입니다. 어떻게? 부피분의 몰수. 전체 부피 얼마예요? 예, 네, 60. 그리고 OH의 개수는 45 쓰시면 끝나는 거죠. 15로 하게 되면 4분의 3 떨어지겠네. 그치? 지 네, 별거 없죠, 뭐. 스탑 온 숫자 그냥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답은 4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더 언급할 건 별로 없고요. 뭐, 그냥, 뭐 소소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 20번 갑니다, 이제. 뭐 20번은, 음, 특이한 건 아니고, 예전에 좀 있던, 잠깐 있었던 것중 하나인데, 애가 누군지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찾을 게좀 많네요. A, B, C, D 중에 한 개니까. 즉, 일단 크게 나눠야지. 반응물일까? 생성물일까? 먼저 해서. 그치? 그런데 이게 반응물 생성물인가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실력 나왔는 이게 좀 쉽죠. C의 분자량이 3나왔고요 D의 분자량이 5가 이렇게 나와버렸거든. 그러면 9g W는 까버리고 9g이니까 C 세개고 D는 두개니까 그럼 이게 바로 뭐야? C가 세개 생길 때 D는 두개 생긴다. 바로 C와 D의 개수비잖아 따라서 D가 4니까 C는 오케이 6이다. 이렇게 바로 쓸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럼 밑에 거는 이제 x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최대한 뭔가를 뽑아내셔야 돼. 그렇지? 근데 가가 첫 번째로 그럼 이 녀석이 생성물이냐? 근데 생성물이게 문제가 되게 심플하게 된것중 하나가 A도 증가시켰고, B도 증가시켰거든? 그니까 러 실험 1보다 실험 2에서 반응물의 양을 더 많이 늘렸다고. 오케이? 그러면 애는 남아있는 애는 생성물이라면 더 많이 생겨야지. 근데 오히려 더 줄었단 말이야. 이 문제를 좀더 꼬게 되면 A는 증가시키고 B는 감소시키는 쪽으로 해서 누군지 물어보면 힘든 거죠, 그때는. 그리고 나서 추가자료 주면 조금 골치 아픈 문제가 돼버리는데 애는 정말 친절하게 A하고 B를 둘다 증가시켜버렸어.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이 생성물이라면 더 많아져야 되거든. 그런데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너는 생성물은 아니다. 이거 찾는 거예요. 따라서 너는 반응물이니까 반응물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녀석인데 자이 녀석이 만약에 B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B라고. 그러면 이 남아 있 B가 남아 있다면 여기서 A가 다 사라진 거거든. 그럼 봐봐 사라진 양은 몇 배가 됐어? 6에서 8, 6분의 8배 됐잖아. 이런 거야. 너 B의 양에서 반응, 반응한 양, 반응한 양을 델타라고 할까요? 이걸 빼면 남아있는 B의 양이 돼버리는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을 두 배로 했어. 전체 반응한 양도 두 배야. 그럼 남아있는 양도 두 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이 녀석이 B가 남았다 치면 반응한 양은 어떻게 돼? B의 양은 두 배보다 더 많어. 근데 반응한 양은 두 배보다 더 적어. 그럼 남아있는 양은 두 배보다 좀더 많아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두 배는 커녕 오히려 더 작아져버렸다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 관계를 통해서 가는, 아, B가 아니구나. 찾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예, 그러면 가는 A라는 게 됐고요. 그러면 A가 둘다 남았으니 한계 반응물은 B다. 요거 찾아내죠. 그래서 가가 누군지 찾는 게 문제 핵심이에요. 그럼 다 찾았으니까 음 이제 요걸로 할까요? 남아있는 양 11대 10. 즉 실험 이에서 a는 6인데 어 반응한 양이 2대 5니까 사라진 a의 양도 2대 5겠죠? 따라서 너는 2a 사라졌다 치고요. 그 다음 밑에는 8에서 5a 사라졌다 치면 되죠.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이 몇대 몇이라고 남아있는 값이 11대 10. 그럼 11대 10이니까, 음, 여기에 10 곱하고, 여기에 11 곱하면 같은 값이 돼버리겠지 뭐. 요거 풀면 A가 얼마인지 뽑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은요, 20이고요, 55니까, 55에서 20빼버리면 35A. 그 다음에 60 나오고 88이니까, 88, 60이면 28 떨어지죠. 따라서 A는 얼마? 35분에 28이니까, 75, 35, 74, 28, 0.8 돼버리네요, 0.8.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쓸수 있네. <웃음> 여기서 사라진 양이 여기죠. 2a 사라졌다며. 그럼 이거의 두배니까 얼마 사라졌어? 1.6 사라진 거죠. 1.6. 그러면 a가 사라진 양이 1.6. 그때 b는 2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a의 개수 계수, b의 개수잖아 따라서 a의 계수와 b의 개수는몇대 몇? 몇? 0.4로 나누게 되면 4대5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4대 5니까 4네요. 그래서 b는 5다. 이렇게 찾는 거고. 자, 갑시다. 그래서 B는 5다. 그러면 N은요? 남아있는 양이잖아요. 그럼 6에서 1.6배면 얼마 남지? 예, 4.4, 4.4 남네요. 그럼 11N이 4.4니까 N은 얼마? 예, 0.4 이렇게 나오고. X는? 자, 반응한 양이 몇대 몇이야? 2대 5죠? 2분의 5배 더 많이 반응했잖아. 그러면 생성물 뒤의질량도 2분의 5배 시키면 되는 거지 뭐. 그럼 2분에오니까 X는 얼마? 25 떨어지겠네. 예, 그래서 X는 25. 그래서 답은 2분의 25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뭐, 따라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보다도, 요거, 가가 누군지 찾는 거. 한번 연습 한 번, 그렇구나 하고, 요 관계 한번 보시고, 일반 요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식한번 써보시고, 됐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20번까지인데 그다지 걸릴만한 문제는 별로 없죠. 네, 그래요. 이걸로 어쨌든 간에 음, 경기도교육청 화학원 해설 강의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